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도 노력도 없이 욕심만 낸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물론 처음에 조금 잘 되었다고 싶다가도 경험과 지식이 없다면 결국 나중에 한강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 볼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한번더 말하면 100번째가 될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경험에서 시작되고 마지막은 노력이고 유대관계입니다. 스킬 t v 와 스킬적구를 보면 인연이라는 게 보입니다. 속칭 주식리딩방, 부동산 투자방을 통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투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 재테크로 전성기 때보다 10배 넘는 돈을 벌고 있다며 2030세대에게 투자감을 모으면서 관련 공부를 할 것을 권했다. 황현희는 지난 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짬부 재테크에서 20대 동생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냐는 말에 20대 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드머니 투자자금을 모으고 열심히 공부해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 며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2030세대에게 노동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다. 며 노동은 필요 없고 투자에 올인하라는 건 사기꾼이라고 본다. 노동을 하면서 캐시플로우 현금으로 물 충분히 만드시고 최소 1억원 이상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그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고 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뷔했을 때 제가 24살이었고 이후 개그콘서트에서 쫓겨난 게 35살이었다. 그때 저의 착각은 평생 방송을 할줄 알았고 평생 그렇게 볼줄 알았다는 것. 이라며 퇴출되면 타 방송도 안 들어오고 행사 섭외도 안 됐다. 실업자가 됐다. 고 말했다. 부동산 족집게 박사로 알려진 유튜버의 사기 행각. 이재현의 쏟아지는 마녀사냥식 비난. 우려스런 이슈와치 MBC 시라탐사대에서는 부동산 족집게 박사로 알려진 유튜버의 사기 행각과 재계약을 무기로 직원들에게 갑질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건에 대해 방송한다. 재개발 전문 부동산 족집게 박사가 나타났다. 구독자 3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부동산 유튜버 오박사 가명가 그 주인공이다. 그의 주 종목은 빨간 벽돌 빌라다. 30에서 40년 전 지어진 빌라는 적색 벽돌로 지어졌고 오박사는 이 오래된 빌라에 투자하라고 강조한다. 소액 투자를 하면 1년에 1억 재개발이 되면 10억 이상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박사는 각종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가 나선 강연회는 좌석이 부족할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박사는 계약이 성사될 시 천만 원을 요구했다. 정식 중개수수료도 아닌 그 돈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의 그래, 유튜브로 재개발 정보를 얻었으니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보다 먼저 요구하는 것도 있었다. 바로 가계약금이었다. 좋은 물건을 잡아놓기 위해 필요하다는 일명 가계약금은 최소 500만원에서 시작해 1 천만원까지 부르기도 했다. 계약을 안 하면 그 돈을 돌려준다고 약속했지만 일단 입금이 끝난 후부터 어박사의 태도는 달라졌다. 약속한 건물이 없다며 다른 건물을 보여주거나 거래가 취소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다. 속칭 주식리딩방, 부동산 투자방을 통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투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 주식방송 등을 운영하는 방송매체는 열곳중여섯곳꼴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의 생태계를 고려하면 투자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제 공부를 해서 언제 수익을 내느냐는 조급한 마음 때문이다. 게다가 유튜브, 블로그 등 주식 정보는 어디를 가나 넘쳐흐르니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고수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일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보들을 무작정 모으고 남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따라 산다고 수익을 낼수 있을까? 주식코인, 유튜브 부동산까지 방송하면서 개미들 유튜브 믿고 따라가다가 한강까지 간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당 3.3 분양가격이 전월 대비 1.73% 하락한 3,183만 5,100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9개월 만에 하락한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떨어진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부담과 집값 하락세가 민간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전국 서울 모두 줄줄이 하락. 금리 인상의 대출금리 부담, 청약시장 찬바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지난 3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3,183만 5,100원으로 전월 3,239만 6,100만원 대비 1.73%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29만 900원 대비로는 12.53% 오른 가격이다. HUG의 월별 평균 분양 가격은 목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지난 1월 기준으로 3.3당 3,168만원으로 전달 대비 4.01% 하락해 9개월 만에 첫 하락을 보였다. 이후 2월에 다시 분양 가격이 올랐다가 3월 재차 하락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3.3당 1428만 9천원으로 역시 전월 대비 0.15%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5.57% 오른 가격이다. 분양가격이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고 올해부터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강화된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기준이 적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 더샵 루벤 리모델링 아파트는 2 5 2대일의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고 최근 20%가 미계약됐다. 이 아파트는 3.3당 분양가 6,500만원으로 일반 분양을 해 29가구 모집에 7,000명이 몰렸다. 하지만 결국 유리없이 강남권 선착순 분양을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높은 금리의 대출에 부담에 청약시장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464가구로 전월 424가구 대비 소폭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55채에 불과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12,163가구가 분양해 전월 12,888가구 대비 725가구가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8,181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7,961가구, 워대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1,596가구, 기타지방은 2606가구가 신규 분양됐다.